우리 열차 도착하는 역 신경주 역입니다. 내리실 승강부터 가는 방향 왼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신경주 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Sinjeongju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